요즘에 메 진짜 은근 나쁘지 않은 게임. <웃음> 자, 똑똑히 봐. <바다>. 음. <웃음> <웃음> 여기보다 훨씬 천상계에서도 물론, 이거보다 조합이좀고긴 했지만 이 조합은 약간 커버 위주라 밀라비가 약간 약할 수는 있긴 해도 <웃음> <웃음> 아... 나 빼지지 <웃음> 한데. 안강패이크 존나 걸어 그냥 음? 정신 못차려 그냥 안강패이크 존나 걸어 그냥 뚝빼기 그냥 정신 못차리지 아 절대 모르지 이거는 <웃음> 시야가 안보인데네 한데 그냥 꿍꿍꿍으로 맞아, 맞아가지고 정신 지금 혼나갔잖아 지금 정신 혼미 거의 이제 혼미전으로 우세를 가져가는 엄청난 혼미전 그리고 음. <웃음> 밀라비가 해독견제에 엄청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도 오면은 <웃음> 탐선 해독기 그냥 못 돌린. 뿜뿌뿌뿜뿌뿜 우푸푸. <웃음> 공포 애교까지 뭐야 이거 <웃음> 너무 맛있잖아. 어이거 이거, 뭐냐고 너무 맛있잖아. 두 배기 다데까지어 괜찮아요. 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너그럽게 어... 피해주고 아... 그런거 나한테 안났지 친구야 어... 플라이 조심 어... 느긋하게 넘고 어... 안났지 친구야 <웃음> 내가, 어, 동네 <웃음> 어, 내가 동네 아저씨로 보이나? 내가 동네 아저씨로 보이나? 내가 동네 아저씨로 보이나? 내가 동네 아저씨로 보이나? 내가 동네 아저씨로 보이나? <웃음> 내가 동네 아저씨로 보이나? 응. 응. 목욕 나로 목욕하러 나온 동네 아저씨로 보이냐고요 탐사원님 사자님 예? 아 견제하고 싶다 <웃음> 하지만 무위 견제해야 해아 나. 텔레포트예요. 어... <웃음> 아... 아... 아... 아... 탐사원이야. 자 여기서 무희한테 텔레포트. 발대밭으안 보여. <웃음> 안 그래도 빨간색인데, 빨간색 겹쳐놓으니까 안 보이잖아. 루이야, 이런 치사한 치사판스 그냥 쓸래. 자꾸, 네, 자꾸 치사판스 쓰네. 이거. 속도도 빠르게 가지고 용병님 구출 한번더 올까요? 왔네요 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안되나안되 자, 빠네 일단은 확실하게 어. 더블다운 나왔요 허도 못하겠군. 내사시켜줍니다 아, 응. 판자도 응. 응. 응. 응. 못 넣고끔 응. 만들어보고 응. 쭉쭉. 어, 응. 아, 근데 응. 야, 너무 느리다. 야, 심각할 정도로 아, 대다들 응. 피했지만 구덕뱅이로 와서 사만 아, 응. 해주구요. 응. 어. 아바줍니다 <웃음> 이거 봐요. 밀랍이 좋지. 어? 밀랍이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밀랍이 이래 봬도 내가 밀랍이 출시하고 나서 내가 S 찍어 볼라고 했다가 너 바꾸 어, 전에 어, 저, 했다가 아는 아는 사람이야. 나하고 안 맞는 거 같아가지고. 진짜 안아 진짜 아, 안맞았어 아. 떠나고 나서야 빛을 바라는 우리 밀랍이. 네. 음. 약간, 내가 밀랍 1등한테 이상한 거 물, 아, 밀랍 1등한테 이상한 거 배워와가지고, 내가 그거 따라해보려다가 이상해진 거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밀랍이 1등이, 우사, 그, 밀랍 1등이 운영 방식이 좀 특이하거든요. 내가 그거 보고 따라하려다가 자꾸 이상해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아직 흡수를 100%까지 못했는데, 자꾸 따라할라고 하니까 공포의 일격 장인. 아, 안된 거지? 아, 신비 씨는 감사합니다. 아, 공효 장인. 아하, <웃음> 까마귀 떴다. 어, 진짜. 벌써 8일 남았습니다. 엄청 시간 빠르죠? <웃음> 아! 이미 저기로 세웠네 지지. 음. 스푼을 안 봐. 아 분하게네요. 코니. 아. 어 이거 한대 때리겠다 공차 타고 들어갑니다 아... 음... 어... 아... 어, 왜 안돼 멀탱이 없음에.. 아 잠깐만 아... <웃음> 급한 마음에 조종해버리셨어 아... 어떻해 여러분 이 사람을 밀랍해보시는거 밀랍 어때요? 밀랍 좋은거 같은데 우산에 고통받을 때 밀랍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 아주 좋은 생각인거 같아요 네. 이놈마 일로 와라, 부숑! 아하, 까비. 근데 특히 내가 쓰는 포트는아무 없는 거 같아, 진나 그렇게까지 위적이도 않고. 화덕으로못 잡으면 그냥 끝나는 이거 그거 아니야? 네텔레포트 아. 그냥 히든카드 될 거야 근데 히든 카드 들기에는 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매냥그매 그냥 그냥 그냥 그매매매그네 안부했네 <목소리> 아... <목소리> 평켄? <목소리> 아 뭐야 평켄할라 했더만 이 <목소리> 친구야 아직 뭐하는거야 에, <목소리> <목소리> 곤좀 있을건데? 다 썼네? <목소리> <웃음> 이걸 맞아줘? 개꿀 아, 네, 혹시 모르니까 던지고가 아, 나는 아, 안전한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혹시라도 만회하는 사태로는 아, 대비하죠 아, 그리고 끌고 여기까지 갑니다 저는 어대지키기 때문에 네. 그냥 끌고 다시 가지 아, <웃음> 생존자들 아, 업장 아, 와르르 멘션 아, 그냥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이기냐 이제 한탄 소리가 들 나올 겁니다. 야 호수 말이라 미치고 좀잘 보이는데 저기 샤먼이 보이죠? 탐사만 찾으면 돼요. 아 탐사는 저기 돌리고 있으니까 샤먼 잡으러 가요. 자 모니 잡으러 가면 됩니다. 인사 번 냠냠 인사 번 냠냠 어 탐사 뛴다.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무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깔끔하게 이깁니다. 아이, 뭐야, 왜